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, 어,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. 와, 예쁘다. 그냥 다 보이네요. 이거는 부자란입니다. 이는 제라늄. 페라고늄일지도 모르죠. 이것도 제라늄. 얘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형광 스킨이 너무, 음, 2년이, 다, 2년이 다 돼가는데 너무 허약해서 하나 더 샀어요. 얘는 백0이야 음, 얘는 지금 처음 키워보는 수호초인 것 같아요. 잘 모르는 거 보니까. 예. 음, 얘는 어, 마리안을 키우고 있는데 조금,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 여전히 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음? 얘는 해피트리인가 녹보스인가잘 모르겠어요. 싱거니엄 어. 어, 사무실에서 키우다가 잎사귀 하나 남은 상태로 갖고 내려와서 어, 잘 키웠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하나 더 샀어요 얘는 백온이야 음 이네 기억이 잘 안나네 얘는행은목 음, 입니다 어 1500원 주고 사서 잘 키워서 굉장히 크고 있는데 어 다시 하나 더 구입했어요 지금은 최저가가 1900원 이네요 1900원 입니다 네개는 음, 완전히 다 박스를 벗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네개는 브레옥잠 음, 그리고 해마리아 음, 그리고 요거 독초라서 전에 키우다가 아이들한테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키웠던 음, 오랜만에 다시 키우는 란타나네요. 이건 굉장한 독초예요. 어린 아이들이나 그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은 키우기 곤란해요. 지금 얘가 지금 해피트리인 것 같은데 예. 녹보수하고. 좀 헷갈리는데요. 얘가 녹보수일거고 얘가 해피트리일겁니다. 예. 일단 오늘 들어온 음, 화초 어, 화초 언박싱이었습니다. 음, 엄청 크게 자라고 있는 어, 행운복도 이런식으로 뿌리가 없이 도착했던 이보다 좀 작았던 1500원짜리였습니다. 이것도 뿌리 내서 잘 키워야죠.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언박싱입니다. 감사합니다.